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DJI의 새 드론 매빅 미니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전세계 동시에 발표가 되었고요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는데 해당 영상을 다 보고 나서 DJI 코리아에 있는 매빅 미니에 대한 내용과 사양 다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빙 미니의 무게는 249g입니다 왜 249g일까요? 네, 이 무게는 DJI가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된 무게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뭐 다른 여타 국가 몇 개국에서 250g 이상에 대한 드론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250g 이상의 드론에는 등록증을 드론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249g으로 발표를 한 것은 해외여행이나 우리가 갔을 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등록증 없이도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 비행을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또 비행도 있고 촬영도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내가 날리는 스팟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본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일단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는 아마 그런 이유로 249g 을 사용하게 된것 같습니다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매빅미니는 48만 5 0원 그리고 플레임워컴 콤비가 625,000원에 정식 발매를 했습니다 아직 뭐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가격 자체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죠 사실 드론 가격도 마치 짐벌처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DJI가 다른 시장을 먹어가는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느정도 장악을 했으면 가격으로 한번 굉장한 제품을 저가격으로 내서 경쟁자들이 힘이 빠지게 하는 전략을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맵빅 미니는 3축 짐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맵빅의 전신이라고 생각한다는 DJI 스파크의 경우 에는 2축 짐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3축 짐벌로 좀더 자연스러운 카메라 무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행시간은 3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스파크나 맵이 에어보다도 조금 더긴 시간입니다 이는 실제로 날려봐야 되겠지만 아마 DJI의 관행상 25분 이상은 날아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버링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드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텐데 드론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스파크2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 스파크가 있고 이 스파크로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이 스파크가 몸체는 작은데 지금 보면 다리가 접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빅 미니는 다리가 접혀집니다 그러면 주머니에도 광... 그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주머니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작은 가방에도 수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동성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스파크도 잘 썼지만 말이죠 배터리 용량은 2600mAh 입니다 그래도 가벼운 무게 때문에 30분의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어플은 DJI Fly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새로 생긴 어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기존의 스파크인 경우에 DJI-GO4를 쓰고 있고 지금 팬텀인 경우에는 DJI-GO를 쓰고 있습니다 자꾸 저는 통합된 앱을 쓰면 좋겠는데 자꾸 DJI가 뭐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 미모 앱을 사용하고 너무 앱도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홍보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드론의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실생활에 언제 드론을 가볍게 날리고 그리고 언제 사용하면 좋다 드론을 가지고 다니는 여성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볼수 있죠 이건 무의식적인 홍보 전략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농구나 뭐춤 댄스 같은 우리 케이팝이나 뭐 카피댄스도 하시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의 드론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매빅프로나 이런 우리가 거대한 산맥이나 자연 이런 배경으로 기능에 대한 홍보 영상을 좀 포커스 했다면 매빅미니의 영상은 실생활 그리고 드론과 피사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영상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커스텀 페인팅을 스스로 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아마 드론을 좀더 친숙한 악세사리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이번 영상 그리고 베빙 미니의 포지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빙 미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합니다. 네,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급의 클래스 10 이상이면 거의 무리가 없이 FHD 영상을 녹화가 가능했었는데 아마 이번 매빅 미니는 2.7k 영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UHS1, 속도등급 3 이상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사용가능한 SD카드에 대한 종류가 나와있더라고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식인데 이번 매빅 미니는 장애물 회피 기능이 없습니다 네, 보통 우리 DJI의 놀라운 기술이죠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3D 매핑을 통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이번 매빅 미니에는 없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기술력이 딸렸다기보다는 끝나누기에 가장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액티브 트래킹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드론의 최대 영상은 2.7K를 지원을 합니다 바로 2720, 세로 1530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스파크의 FHD 보다는 높은 거고 4K는 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크롭도 하고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2.7K로 나중에 가져와서 편집을 하시기에도 문제없는 세상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라우 포맷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역시 스파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큰 구도의 사진은 좀 표현이 많이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실무력 또는 바닷가 같은 곳에서는 노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 안부도 살리고 명부도 살리는 그런 사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진은 표현이 아무래도 JPG 파일로는 아마 편집이 조금은 애로사항이 많죠 그 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커뮤니티 얘기로는 11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쯤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지금은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미 뭐 빠르신 분들은 지금 중국 알리바바나 이런 곳에서 구입을 하신 인증을 뭐 이미지를 올리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는 판매를 하는 곳이 먼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마 다음 주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빨리 될 수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프로급의 모델은 아닙니다 아마 취미용으로 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쓰고 사용하고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포지셔닝이겠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네, 아마 매빅 미니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정말 매력 있는 기체임면 분명합니다 네, 잘 알아보시고, 다른 리뷰들도 많이 보신 다음에,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좋은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